오, 전도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저만은 귀신들린 여정을 고치고 옥중에서 간수장을 회개시키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귀신들린 그 저만은 여정 하나를 고친 내용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그 앞에 부분을 잠깐 같이 나눠보고 나머지 내용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입니다. 주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갈등이 심화되고, 또 갈등이 심화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반전이 일어나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런 이런 틀은 사실 그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늘 사, 사도들의 그 행보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친 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것 고치,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심화되죠. 이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주의 사도와 저기 신라가 찬송과 기도를 올리니까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뭐냐. 이게 그 깊은 옥인데, 그 옥문이 열, 옥토가 그, 열리고 깊은데서 그 불이 없으면 볼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큰 이적이 나타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반전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풀어지게 됩니다. 이 옥사장이 옥사장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게 이게 복음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타락해가지고이 세상이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 늘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휘하에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도들이, 그 빛의 사다, 사자들이 가서 행보하는 곳에 갈등을 일으키고 또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끝내지 않고 더 압박을 하고 그러나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그것이 그 반전이 이루어지고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그큰 이적을 보겠다고 마가복음 16장에 나온 제자들을 나중에 보내면서 그런 일들을 겪을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계돼 가지고 저들이 일한다는 것을 표적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신약성경이 완성되는 일과 관련해 가지고 그 같이 있는 일들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그런 일들이 없어도 그런 표적 같은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진전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 하늘의 신분을 그 취득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애초에 목표하셨던 그런, 그런 세계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주님과 교통하고 형제들과 그 완전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세계 속에서 이제 그 날마다 그 충만한 대로 나가는 것, 그게 복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든 그런 갈등과 갈등의 심화와 반전과 그다음에 해결이 그대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표적은 안 일어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이따 오후에도 보겠지만 주님의 복음을 듣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게참 신기한 일이고 거기에 자신을 회개한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걸 믿고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도 기이한 일이고 그 주님이 목표하신 것을 그. 허투루 듣지 않고 그것대로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려고 하는 것도 참 신비한 일이에요 주님은 세상에 그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귀족들 또 똑똑하고 뭐 가진 것 많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같이 약하고 무식하고 천하고 뭐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자들을 쓰셔서 그, 모든 그 능력 있는 자들을 물리쳐 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신다. 우리와 같은 자들을 상대하시고, 그,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여기셔서, 그, 태워하시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사다, 살다 죽어도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 가치를 몰라서 맨날 세상 주변 언저리에서 뭐 기웃거리면서 뭐 얻어먹을 거 없나 쫓아다니고 그 안에서 뭐좀 자랑해 보려고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주님의 복음의 가치와 능력,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절대 육신대로 살지 않고, 3대 대적인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물리치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그, 저, 옥, 좀 이따 좀 자세히 보겠지만, 옥사장이 복음물 듣고 변화된 거는, 그, 굉장한, 단, 저, 단번에 이루어진 그 변화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구속사 안에서 특별한 케이스인 거죠. 보통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 성신으로 쓰시면 그 사람이 사고가 바뀌는 거죠. 세계관이 바뀌고 구원관이 바뀌고 신관이 바뀌고 교회관이 바뀌고 인간관이 바뀌고 종말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더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힘 있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런 게 없으면 여기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짓처럼 그 주님을 인정하지만 아주 저급하게, 아주 천박하게, 천박하게 말을 한다 실질도 없고 인격적인 변화도 없고. 예?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아, 이 훌륭한 종이라고 그러고, 바울이래. 아,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고. 그니까, 그, 사실은 그 속을 알고 따라서못 미치더라도 말을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진짜 중심으로 높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존중하면서, 그렇게, 지금 허튼 소리를 하면 이해를 해줄 만한데 이게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틀린 소리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여정이 하는 말이 사도에 대해서 하는 말이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이걸 아주 천박하게 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도 바울 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목사가 뭐또 조금 뭐 높이는데 이게 이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자랑하는데 진짜 실질 있는 모습으로 자랑을 해야 되는데 허상을 자랑한다 우리 교세를 자랑하고 헌금을 자랑하고 교회당을 자랑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천박해집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참 괴로운 일이죠. 이게 주님이 이제 표적적으로 사도들에게 그런 일을 권리를 주셨으니까, 그런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제 참다 참다. 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책망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죠 그, 그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라사 지방에서 그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사람 무덤 사이에서 있으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그 말은 맞지만, 정확하게 맞지만 자신들은 거, 절코 생활로 행동으로 동조하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동조하지 않아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정서와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물리치시죠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 율법 없는 사람한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다가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랑한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다가가서 또 율법 을 뛰어 넘어 있는 자들한테는 또 그렇게 자유의 상태로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려고 애써던 그런 인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인물이 지금 여기 바른 말을 하고 그, 고백을 하지만 아주 천박하게 하는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내쫓은 거예요. 귀신을 내쫓은 거죠. 주님이, 사실, 이들의 권세는 그, 얼마나 그, 추악합니까? 세상의 권세를 빌어가지고 주의 사도들을 덤비잖아요. 나중에도 보면. 그, 그런 걸로 다 자기 이익을 삼던 그 존재들인데, 자기 이익의 그, 내용이 없어지니까, 이제, 이제, 대항을 하는 거죠. 그 대항을 하는 것도, 그, 그걸로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그, 선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로마의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상을 전한다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온전히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꼭 선동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목사가 어떠느니, 뭐, 뭐, 교회가 어떠느니 하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나가는 건데, 항상 선동을 해. 그런, 사람, 참 좋지 않은 겁니다. <웃음> 주님은 진짜 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당신의 역사로서 이루시면서, 어, 반전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어, 당신 스스로 작정하신 대로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것도 완성하신다.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토 아닙니까?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자유케 하시고, 아들의 신분을 허락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 그 교회에 연합시키신 분이 그리토이시에요. 그리, 그리토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또 성신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죠. 또 그것은 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사미 하나님께서 다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는 진, 일을 다 이루어 가신다. 가장 약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되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렇게 약자들이 복음을 받게 되면 이제 죽음 때문에 수치스러운 죽음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존재가 이제는 죽어도 좋다는 거죠 이제 진짜 사람을 대할 줄 알고 진짜 존귀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죽는 게 영광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는 게 영광인 걸 아는 거예요 맨날 죽는 문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조금만 뭐 아프거나 뭐 무슨 뭐 환경적인 변화가 있으면 어쩌지를 못하고 이건 이런 건참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져고 눈빛이 달라져고 얼굴빛도 달라져고 언어가 달라져고그 마음이 달라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품고 주님의 언어를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다가가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됐든지 뭐 임금이 됐든지 아니면, 아니면 노숙자가 됐든지 누구에게든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는 차별하고 예, 하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진짜 주인같이 여기 형제로 여기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에도 보면 그 양반들이 이 상놈들, 백정들하고 한 교회를 이루고 산 기록이 있지 않아요? 한국교회사 걷기라고 임경근 목사님이 그 쓴책 제가 요즘 그거 공부 때문에 보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나라 그 계층적인 사회 속에 당시 그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죠 엄청 계층적인 사회죠 그런데도 이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옥사장 정도 되면 권세 있는지 아닙니까 이 그런 사람이 이제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 진짜 종교 외모로 보세요. 바울 일행이 그 오랜 그 전도 여행 속에서 습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외모가. 김홍전 목사님이 그 사도행전에 역사를 그, 그 했잖아요. 그 보면 얼마나 그, 그 행색이 초라, 초라했겠는가. 그, 그러나 뭐 눈빛이나 이런 태도는 아주 분명한 그런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모습이 있었겠지만 외모는 평편은 그 당시에 뭐, 위대한 철학자들과 같, 같, 같겠어요. 뭐, 뭐, 학식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뭐, 가진 것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믿고, 이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아 이제 40세, 40세 이후에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만든다고 그러죠. 사, 아주, 그, 김홍전 목사님 재미있는 비유를 많이 해 놓으셨는데, 그, 아주 세상의 빌붙어 갖고 간교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눈빛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얼마나 교태스럽고 교교하게 변하는가, 그런 것들 다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빌붙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거지처럼, 더더 얻어 먹을 게 없는가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형상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늙어가지고거룩하가지도 않고 참 추한꼴로 나오게. 그 너무 제 정나라의 그 김홍준 목사님이 이쪽 부분에서 그 말씀 해놓으셨어요. 그 사람 우리가 그런 것들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귀신 들린. 그 여정을 그 고친 일로 인해서 이렇게 험악하게 두들겨 맞고 어,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혔어도 그 고고한 품성이 변하지 않아요.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습기가 뭐 땅속에 깊은 옥이니까 얼마나 습기가 많고 벌레도 많고 냄새도 많고 뭐, 곰팡이 냄새 나고, 뭐, 얼마나 퀴퀴하고 그냥 음침하고, 음습하고, 얼마나 그, 안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 속에서 전혀 개의치 않고, 이제, 기, 기도와 찬미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을 탓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여길 빠져나갈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 고민하고, 그냥 죽게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나쁨면 나쁠수록 더 주의 자녀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산다. 이게 참 구원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웃음> 뭐 그것도 사진나 멀쩡하게 있어요. 그칼 착고라고 이 발에 그. 저, 차, 차는 찾고, 이렇게 칼같이, 목에 차는, 그, 춘향전에 나오는 그, 춘향이가 목에 차는 칼처럼, 그런, 이렇게 나무판 두 개를 엮어서 자물쇠로 채운 것 말이죠. 그걸 발에다 채우고, 그런 속에도 개의치 않고, 아어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일, 아닌니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신의 능력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실로 바울과 신라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아주 절망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찬 찬미하는 찬송을 올렸습니다. 이 감사는 뭐 무슨 모든 어 이제 환란, 곤란을 뛰어넘어가게 하는 백신이다 뭐 그런 표현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토 하나님이 되신 그리토께서 우리 벌레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낮아지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 사실을 복음으로 받고 믿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음 환경을 탓합니까? 환경을 탓할 수 없어요. 환경을 저주하고 죽을 만했던 존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목소리> 저들이 여기서 어떤 기도를 올렸겠는가? 단순히 살려달라고 했겠는가? 저들은 그런 의도로 간구의 기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방인을 향한 사명 땅끝까지 전도의 사명과 이 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주님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된 인도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 이방인의 사도로 뽑힘을 받은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파송이 됐고,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그리고 나왔으니까, 그런, 그런 존재가 지금 옥에 갇히게 됐으니까, 그럼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를 모르니까 주님께, 그, 물었을 거 아닌가? 그런 거나 물었을 것이지, 어떻게 하면 이, 이 더러운 환경을 벗어나게, 이, 지금, 저주받은 환경을 벗어나게 될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 여러분들 그 빌립보서 내용이 뭡니까? 뭐 빌립보서 골로스에서 빌레몬서 에베소서가 이게 옥중 서진 아니에요? 그 옥중에서도 자기를 염려하는 사람들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환난 받는 것을 기뻐하라 그러고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빌립보서에. 옥중에서도 기뻐하라. 조금만 여기 수틀리면 속이 배알이 꼴려가지고 막, 속이 막 시기심이 막 나고, 그냥 불평이 나고, 원망하고, 그, 그런, 그런 존재인데, 인간이. 그런데 이게 도무지 그,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찬송도 그저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이 두려워서 그걸 밀어내려고 하겠습니까? 뭐 귀신이 막 들어오고 막 저기 자기를 사로잡는 것 같고 막그 눌리면 뭐라고 합니까? 막 시키, 주기도문 하라고 그러고 안 되면 찬송 부르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시키는데 그런 식으로 했겠는가요? 여기서 찬송이. 찬송은 진짜 마음에서 이게 탁 우러나와서 하는 게 찬송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이게 과거에 한번큰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날마다 그리도와 스 함께하면서 자라가면서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해, 주님이 살리셔가지고, 이런 하늘의 신분을 허락가지고 하, 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게 하시는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무슨 어, 엄청난 로또를 받는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웃음> <웃음> 그, 무서워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무서움을 이겨보려고 찬송했다면, 주위의 죄수들이 그걸 보고 웃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 겁나가지고, 우리들보다도 더 겁내가지고, 저렇게, 그냥, 노래나, 노래 불러서 어떻게 이겨보려고 한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죄수들이 감동을 받으려면, 이 사람들이 환경을,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이 구원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예. <웃음> 위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의 교회들, 또 아프가니스탄 교회들, 북한의 교회들, 그 지하 교회들 다 그런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 지하 감옥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너무도 편한 환경인데도 기도를 하지도 않고, 뭘뭐 어떻게 재미있게 놀 생각이 나고, 하 어디 먹거리나 오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그 위기 속에 있는 위경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말이죠, 아마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어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웃음> 주위의 죄수들은 그런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의 태도를 경이롭게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죄수들이 그렇게 그런 렇게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어디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 핑계하거나 부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환경에 매이면 안 됩니다 환경에 맨날 환경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그럼 주위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럴 거예요 아마 조롱할 거예요 환경에 요동치 않고 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게 맞아? 그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게 맞아? 그럴 겁니다 이 바울과 신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미를 올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지진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그하여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에 매인 것들이 다 풀어, 풀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죄수들이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에서 다 입증이 됩니다 단순히 자연현상이라고 그러면이 죄수들 메인 게 어떻게 풀어집니까? 이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전의 베드로처럼 은밀하게 구출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믿는 자들의 기도를 객관화하는 응답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그, 보이신 것입니다 현대주의자들은 이런 걸 믿지 않아요 뭘 이게 어떻게 열쇠로 잠 잠고 놓은 게 그게 열린다는 게 마, 말이나 되냐? 그거 그냥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부풀린 거야. 그냥 그냥 꾸면서 신화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지 그런 게 아니. 야 그래서 그런 거 빼고 그냥 우리는 아 이렇게 좋은 정신만 잘 배우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지금 현대신학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신신학 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신비주의자들은 그런 이적이 언제든지 일어나서 그러한 신령한 체험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 같은 걸 인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상한 일을 그일 속에서의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지 않고 맨날 그런 이적만 바라는 이적주의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유대인들이 뭐 표적을 바라는 것, 헬라인들이 지혜를 쫓은 것, 그거랑 똑같죠. 예. 네. 이런 일들을, 그, 하루아침 한탕 심리, 한탕주의 심리로 신앙도 어떻게든지 하루아침에 뻥튀겨지길 바라는 것.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역사 가운데, 우리 신앙을 좋게 하지, 그러니까 열심히 배려야 성도들처럼 성격 공부하는 사람에게 신앙을 돋구어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벼랑간 세상을 이길 믿음을 그냥 퐁퐁 퍼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이적적인 일에 대해 그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지간에 자신들의 공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특이한 자연현상. 그러니까 병만 나면 그냥 어느 병원에 가야 병난다. 어느 병원 의사 못 만나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하고 그 유명한 병원이나 가야,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배우해서 섭리하시는 것을 믿칠 못해요 그리도인들이그렇다 임. 너무 현대주의에 갇혀가지고 그런 일을 해요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왜 기도합니까 신비주의적인 것만 신비적인 것만 일어나길 바래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진 않죠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토인들은 이 기적에 대해 그런 정도로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 일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변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주, 주의, 주님 앞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기 위해 이런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 마태 마가복음 16장에 그 그 사도들이 나가서 일할 때 어떤 일이 있겠는가 그 말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 구속사의 완성과 성경의 완성과 관련된 서도 이런 일이 있는 거고 당대의 그, 그 죄수들을 위해서도 그런 일이 있고 옥사장을 위해서도 그런 일이 있고 또 바울을 위해서도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기분 내키는 대로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시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지 말도 안해 놓고 뭐 멋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뭐 이적을 베풀고 어, 기적을 그 행사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간수장이 자는 지쳐 에서 이런 소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다가 깼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린 걸 봤어요. 꼼꼼한데 옥문이 열린 걸 봤으니까 간수장은 뭐 감옥 속에서 앉아 계셔고 화난데 잤을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도망간 줄한 거잖아요, 죄인들이. 그래서 뭐그 깊은 옥이니까 그 안의 사정은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법으로는 죄수들을 놓쳐버리면 그 죄수를 간수했던 간수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죄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무튼 여기 중죄인들을 그, 기 가둬놨는데 이걸 다 놓쳐놨으니까, 어, 죽게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로마 법에 보면 그런 게 있었대요. 초자연적인 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그, 그거 그저 용서해 준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답니다. 그 초자연적인 일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간수장도. 그런데 지금 간수장은 이게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한 거죠. 아,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게 뭔 일이 일어나서 이제 이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난 죽었다 이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느니 내가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럴 때 이제 바울이 긴박하게 말린 거죠